여기 내가 응. 이거 할때 응. 여기서 갑자기 응. 소라기 네. <웃음> 응. 왜 그렇게 응. 그렇게 계속 짖나요 아니야, 괜찮아 어, 아니야, 아니야, 고기 괜찮아, 뭐, 괜찮아. 너팔 너 아파 아, 고기 먹었님 <웃음> 고기 먹었으면 아, 나 해야지 리는중이 어, 이 <웃음> 아, <웃음> <아니>, 괜찮아 <웃음> 그래. 어나 이런 거잘 만들었지 선생님 <웃음> 이제 앉아보실게요 오케이. 안나야오케이 오케이. 다음 시요. 다음 시. 안녕하세요. 슈룹에서 서암동 역할을 맡은 태원성입니다. 어, 이렇게 좋은 작품에 특별 출연하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. 어, 사극에서의 저의 모습 어땠나요? 저도 제 모습이 되게 신기합니다. 이거 수영도 그렇고 예. 어, 앞으로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이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 우리 컴퓨터, 우리 터